저기 요사도 보여. 아 그러네. We wow. the livestream here. <웃음> 음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. Good 아, morning. <웃음> 우리 이제 집좀 보기 있어요. 아,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어, 여기 집좀 뭐라고요? 음, 비싸. 아파. 어 비싸요. 그럼, 좀, 우리 통생과 같이 아, 있어서, 여기가 랜드했어. 하지만 이제 통생 없다. 여기 좀 피사, 아, 우리에게. 그럼, 오늘 다른 집좀 좀 보고, 그, 이사? You know, the, the, the, to the yesterday I'm the testing to the 우리 집주인 mm -hmm. 혹시 좀, 리스카우 좀안 돼? 희생, 아, 안 돼. <웃음> 그럼, 그냥 가자. 음. 어? 뭐냐면 요즘 사람 부동산 너무 사다. 집이 응. 더 어, 응. 좋아. 집이 그냥 어, 하프라이 정도. <웃음> 어, 그럼 오늘 좀 보고 우리 같이 갑시다. 응. 오늘 새세 개? 세개 정도 볼 거예요. 원하우스, 원 아파트. and 더 스튜디오. 아파트. 집 그랬고. 안 된다. 저기가 우리 집인데, 집 앞으로 왔어요. 아니, 뭐, 어디가? 아, 가자. 땅이 없냐? 당연하지, 여기는 건물 건물 있잖아. 저 루프 아니면 없지? 이거잖아. 어, 다야? 아. 그, 이거, 이제 나리, 리, 리, 거, 팡이 좀 같은 애. 이 Fel 이 얼마 되이낮 v 이 p 그요 600만 원? 차 c u b 600만 돔? 아, 뭐 데스크 n g e r e 하하근어 i d a t e e s e 있 e n e e r i n g 600만 돔이면 이 원래 얼마야? 8 0 0만원 정도 8 0만 원. 야. 음, 여기가 위 i e c h a n 그럼 침대 침대 여기 어그지스 하. 어 i ư ờ cũng vừa phải. b à 에 ghế đ 응 음. um, <laughs> um. <laughs> 네, 알아 오케이. 아, 오,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. <웃음> 아, okay. 그럼 우리가 다른 거출자 응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긴 좀 이쁘다. <웃음> <웃음> 들어다 좀 스몰한데 아 스몰이야? 좀 작아 그럼 까나와 은나야만만 오빠 좀 컴퓨터에리 없네 아 그래도 깔끔하긴 하네 그냥 혼자 살아 괜찮다 아 어. <웃음> 맞아 여기가 혼자가 괜찮아 음 um... 여기가 얼마라고? 5 5 0 5 5 <목소리> 0원 여기가 한시장 아니야? 응 음. <웃음> 아, 원래 이쪽 저쪽 한국사람 진짜 봐라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진짜 여행하기 진짜 좋은 날씨. <웃음> 맞아. 덥지도 uh -huh. 않고. <웃음> 맞아. 이고 진짜 first time s e i k e like this. 아, 저기가 한시장이야. 어 <웃음> <웃음> 한시장 이제 안에 o 음식 area. I c a 알아. 来来来来来 탐내라 hướng gì đó. bắt à. anh như ca ó lần đi coi t r n g này r sao? n h có từng đi coi t r n g này lại bao nhiêu đây a n b à? 만 원. 5 0만에서 700만 동으로 바뀌었어. 백 오시프트 원 베드룸 하지만 이제 원 베드룸 없다. 아 그래 그두 베드룸이야? 아, 이거 두 베드룸. 음, 야 여기 시뷰도 괜찮은데, 봐봐. 응. 음. 야 그리고 여기서 슬리핑룸도 보여. 좋은데? <웃음> 아 저기 침대만 갖고면 딱인데. 음. 침대 어떻게 뺄수 없지? I at them, 떼야겠어. Make your the computer room. 응. 야, 그럼 너 퍼펙트 하우스인데? 와, 바다. 와우. 아, 여기 살고 싶다. 야, 근데 지금까지 분기별 제일 좋은데, 여기 야, 저번에 화운달라 저번에 여기 이런 데 없잖아, 었험탄도 맞아. 그럼 진짜 700만 동 옮겨. 괜찮아, 진짜 진짜. 괜찮아요. 응. 예. 전에 험탄 이렇게 안 왔잖아. 맞아. 우리가 여기서살아더더 더 예쁜. 여기가 1,200만 동. 그리고 어, 미케 비치가 근처에 있어서. 아. 응. 응. 응. 키친. 응. 진짜 좀 이상한 저기. 빌라 응. 맞죠? 음. 아니, 여기가 우리 오빠가 좋아. 마음 들어요. 우리 오빠다 c 라운도 보고싶다. 이제리집 그러니까 c 서놀도 보고싶어요. 않아. 응? 우리 집아 그러네? 에서라이스을하아우아여기 집에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아. 우리 t 에서 t 라운일 왜? 여기서 좋지. 여기가 선 라이드도 볼수 있겠네. 응,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어. 네? 응. 하지만 저기가 더 좋다. <웃음> 응. You k 여기가 근데 볼수 있다. I think they use the midnight item to the big city car. 응, t 아 05, 631, 846.